우리 공주 우리 공주가 좋아하는 젤리포 젤리포 태시이태시이 화났어요 우리 공주 젤리포 좋아하지? 귤들은 젤리포 좋아하지? 아이고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돼어 그거 잡고 하나를 잡고 미끄러질까봐 어 그거 잡고 미 i k o s i k o Nikosiko, 같아? k o s i k o 오구오구 s i k o Nikosiko, Nikosiko, n i k 이 말을똑똑해가지고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알았어 알았어 삐졌어 이거 사는 건데.